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유예요 오늘은 여권사진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어, 메이크업하면서 말하는게 너무 마음에 안들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싱크가 안맞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 이거는 제 여권사진과 민증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공개해버리기 네저 19살 때 유진이입니다 네 아무튼간에 메이크업을 해볼건데 제가 나름 사진도 많이 찍어보고 중안부 메이크업에 진심인 사람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꿀팁을 아주 대방출할 작정입니다. 생얼 주의! 와! 일단 립밤을 먼저 발라줄 거예요. 포토샵으로 각질을 없애버리면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매트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속은 촉촉하게 미스트를 미리 뿌려줍니다. 나비존에 프라이머를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파운데이션은 자기 피부톤과 딱 맞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얼굴이 너무 하얘버리면 사진은 평면이기 때문에 얼굴이 본인 얼굴보다 더 커보일 수 있거든요. 한톤 어둡거나 아니면은 자기 톤에 정말 딱 맞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쓰시길 추천드리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안발랐단 뜻이에요. 저쪽은 쉐딩을 할 거고 어차피 정면만 찍는 거니까 안 바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실러 이렇게 가릴 곳들을 톡톡 하는데 아 이게 진짜 너무 귀찮았어요. 그냥 잡티는 포토샵으로 가려달라고 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우더 처리를 꼭 해줘야 되는데요. 사진에서는 물광 메이크업을 하면 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지저분해져 보일 수 있어요. 불필요한 광들을 다 죽여주기 위해서 파우더 처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쉐딩은 저는 이렇게 그냥 세 가지 색깔을 다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쉐딩을 깊게 한다고 싶을 정도로 정면에서 봤을 때 음영이 생길 수 있게 딱 거울을 정면으로 보고 깎고 싶은 부분까지 와서 이렇게 쉐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마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저는 지금 앞머리가 이마로 좀 가려져 있지만 이마를 그래도 빼먹으면은 하관은 3D인데 이마는 2D 같은 그런 이상한 그런 사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도 꼭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그 다음에 드디어 코 쉐딩인데요 제가 코가 스스로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코 끝에만 쉐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가 짧으신 분들은 전체를 쉐딩을 해도 상관이 없고 제가 하는 쉐딩 방법은 이렇게 코끝과 콧망울 쪽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중 무조건 해줘야 돼요. 인중에 이렇게 3분의 1까지만 쉐딩을 해주면 코끝이 되게 얄쌍해 보이고 비주를 내린 느낌? 그런 효과를 줄수 있어서 저는 무조건 꼭 합니다.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을 섞어서 사용을 할게요. 색조 같은 경우에는 너무 튀는 색깔을 사용하면 몇년 뒤에 봤을 때 촌스러워 보이거나 사진에서 둥둥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피부와 톤온톤 같은 자연스러운 색을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애교살, 또 중안부 긴 사람들은 애교살에 목숨을 걸어야죠. 저의 방법이 있는데요. 애교살 전체를 다 덮게 섀도우를 칠하는 겁니다. 약간 다크서클인가? 좀 이상한데 싶을 정도로 넓게 해주세요. 이따가 하이라이트를 주면 괜찮아지니까 안심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눈두덩이의 눈꼬리 끝부분하고 언더에도 남은 섀도우를 끌고 와서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은 펜슬을 쓸 거예요. 사진 찍을 때 리퀴드를 쓰면 아이라인만 갑자기 해상도가 높아져 보이게 튀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살짝만 꼬리를 빼주고 작은 브러쉬로 이렇게 블렌딩 블렌딩 꼬리를 날렵하게 쭉 빼주세요. 눈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삼각존을 채워야죠. 꼬막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삼각존을 이렇게 점막과 띄워서 살짝만 그려주고 역시 블렌딩을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하이라이트 컬러로 애교살에 아까 넓게 칠했었잖아요? 거기서 제일 통통한 부분 위에다가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애교살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아 그리고 글리터는 무조건 쓰면 안 돼요. 플리시가 터질 때 그게 하얀 점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펄이 없는 글리터가 없는 섀도우로 아이 메이크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블러셔는 톤온톤으로 맞추기 위해서 아이섀도우에 써졌던 컬러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눈이 두 배가 될수 있거든요. 이런 메이크업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라인보다 마스카라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언더에도 해주시는데 아주 살짝만, 떡지지 않게 살짝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브로우인데 브로우 그리기 전에 무조건 이렇게 한번 빗은 다음에 그리면 은좀더 단정하게 그릴 수 있어요. 눈썹은 평소 그리시는 대로 그리시면 되는데 유행 타지 않는 눈썹으로 본인 눈썹 모양에 맞춰서 살짝만 더 길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자연스럽게 그려야 돼요, 눈썹은. 아, 잠시만 좀 쉬었다 갈게요. 말하면서 화장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더빙할 줄 알았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찍을걸. 그 다음에 립을 바를 건데 이런 베이스 립 같은 좀 피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색으로 넓게 발라주고 이렇게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를그 기술 없어요. 그냥 넓게 살짝 오버립이 될 것처럼 이렇게 엄마 엄마 를 해주고 립 라인 손으로 좀 정리해주고 비슷한 톤인데 살짝 더 진한 색으로 입술 중앙 부분에다가 톡톡톡톡 해주고 다시 엄마 엄마 약간 입술이 3D가 된 느낌 그리고 이런 컬러감 있는 립밤으로 살짝의 광만 줄 거예요 너무 매트하거나 너무 글로시하면 그게 또 유행 타는 메이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립밤 정도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제가 얼마 전에 이거를 떨어뜨렸는데 저게 이렇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휴지로 덮어놓고 쓰고 있다? 이소리입니다 네, 아무튼 하이라이트는 코가 길기 때문에 코끝에만 이렇게 동그랗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볼륨감을 넣어줘야 되는 애플존이랑 이마, 턱에 살짝살짝씩만 해줍니다. 그리고 꼬리를 그려줄 건데요. 아까 아이라인 블렌딩하고 남은 양으로 살짝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이제 끝이 낫게 아니다. 끝이 나지 않았고요. 목에도 컨투어를 해줄 거예요. 뭐 가운데에만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목이 3D로 보일 수 있게 해주고요. 쇄골에도 제일 튀어나온 부분에만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촛촛촛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네, 편집자님한테 칭찬받고 신났어요. 이제 헤어는 저는 머리를 생머리로 피고 왔고요. 정수리 볼륨이랑 옆에 볼륨을 살려야지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머리는 요런 식으로 찍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찍으러 가볼게요. 음, 어차피 위에만 나오는 사진이니까 밑에는 그냥 추리닝 입었어요. 근데, 근데 여러분 사진이 진짜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 아니 왜 원본? 원본이잖아. 왜 이렇게 차분 당장 월요일에 당장 나 앞서서. 안녕하세요. 저희 편집자님이자 감독님이시자 기획자이시자. 어맞습니다 <웃음> 진짜 여러분 이대로만 하시면 은 진짜 세상 너무 예쁘게 나온대요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어 여권 사진 찍을 건데요. 여권 사진 규격을 제가 좀 알아봤는데 얼굴 윤곽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귀 양쪽 다 무조건 나와야 되고 이마도 완전히 다 이렇게 까야 되고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눈썹은 70%만 보이면 되고 귀도 이렇게 살짝 눕혀져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살짝 가려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 윤곽이 제일 중요하대요. 근데 윤곽은 가리면 안 되니까 저는 오늘 제 생각인데 귀가 이렇게 나와있으면 얼굴이 좀더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귀는 양쪽 다깔 거고 머리는 한쪽으로 이렇게 넘기고 이런 식으로 찍겠습니다 한 가지 꿀팁, 한 가지 꿀팁, 꿀팁. <웃음> 한 가지 꿀팁은 여권 사진 되게 규격적인 사진이고 뭔가 나를 표현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된다? 눈으로 연기해야 된다 <웃음> 그래서 눈빛으로, 눈빛으로. 눈빛으로 뭔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 그거 좋은 꿀팁이 될수 있습니다 유진님도 배우잖아요 <웃음> 유진님의 오늘 메이크업? 말해도 안 된다 왜냐? 이거 원본이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거 원본이에요 이렇게 원본부터 잘 나오는 사진은 다 메이크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후보정으로 가능해요. 가능한데, 기본만 깔끔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온다. 제가 봤을 때 여권 사진 벌써 끝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증명사진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메이크업하고 스튜디오 온 김에 증명사진도 찍고 프로필도 찍으려고 해요. 증명사진은 여러분 컬러 배경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 올해 초에 찍었을 때 보라색 머리였어가지고 보라색 컬러 배경으로 찍었는데 오늘 약간 좀 베이지, 브라운 그런 차분한 계열이니까 어 살짝 해갈색 이게 있거든요, 배경이? 그거 내리고 한번 찍어볼게요. 뭐야, 지금 나랑 오늘 완전 세트잖아. 그럼 프로필 한번 찍어볼까요? 맞아, 프로필 이제 찍을 건데 머리 스타일 살짝, 프로필은 유행 타도 되니까 살짝 바꿔, 바꾸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오늘 프로필까지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화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온 김에 프로필도 찍으려고요. 머리 살짝 뉴진스 스타일로 바꿔봤고요. 셔츠 입고 왔습니다. 아니, 뭐야! <웃음> <깜짝이야>. 감사나 <웃음> 아니, 너무 예쁘잖아. 뭐야. 약간 그거를 무릎 위에 떠올리면서 생각이게 이렇게 하고 한둘만어요 응. 행복하게 좋아요 한번더 오케이 귀엽게 깔끔하게 좋다 너무 잘 좋다. 어머 어머 무슨 일이야 진짜 어머, 어머 찢었다